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저는 그런 전화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거나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많은 투자를 해보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뭐 돈이 된다면 뭐 제주도다 뭐 아니면 거제도다 어디든지 몇 번에 걸쳐서 가보고 실제 투자를 해보고 망해보고 모든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해석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어차피 좋은 거 있어봐야 내일 모레 이 땅이 두 배로 뛴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이 땅이 두 배로 뛰겠냐 정보가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봤거나 어느 정도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게 정상인데 영상 정상 한두 개 보고 간보려고 전화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죠. 부동산 아니면 아파트 관계자 분양하는 아파트 관계자 시행사 적어도 부동산을 20년 가까이 했으면 거의 장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을 거기 때문에 통화만 해보고 얘기만 해봐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성향까지도 파악이 되는데요. 뜬금없이 전화해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좋은 거 있으면 처음 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물론 유튜브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흘러가는 부동산 동향을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경험을 바탕으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기본도 안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를 만난 분들은 실질적으로 나이가 아내 또래인 줄 알았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젊으시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저는 적어도 투자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제 주변에 지인들이 많아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제주도에 땅값이 오른다 건물값이 오른다 하면 비행기 타고 몇 번을 가봅니다 그리고 어느 지방에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하면 실제 그런 것도 가보죠 유튜브 달랑 하나 보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기분이 안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영상을 천 편이 넘는 영상을 제작을 했고 기존에 예전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성향인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는 대부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했을 것인데 정말 상식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구독을 하지 않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정도가 되면 구독 정도는 해주고 부자에 대한 얘기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는데 실제 만난 분들은 또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연령대도 마찬가지 대부분 젊은 층보다는 어느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실제 제가 그만큼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경비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대부분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고 전화를 할 정도면 보면은 지키고 가는게 안 맞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에 마찬가지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지만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애들 학교 학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얻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워낙 고액의 연봉자들이 수성구에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빌라왕이라고 칭하는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사기사건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지역뉴스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얘기합니다. 이 건물 주인이 뭐 어디에 의사다 어디에... 사업을 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다.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빌라가 터지면 은그 내에서 사실 모든 게 정리가 되죠. 여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불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실제 그냥 터지면 경매로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매매가가 10억인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세가 들어갔는게한 7억 정도, 8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면 지금 현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하락시점이기 때문에 유차례, 유차례, 계속해서 유차례 되겠죠. 1회에서 2회, 3회까지 됩니다. 그럼 결국 이게 있는 세입자들은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현재 유수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어플이 잘 나와 있고 실제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물어만 봐도 내가 지금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전에 부동산을 많이 다녀보라고 얘기하니까 부동산을 가봤는데 실제 유튜브 보는 것보다 못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다.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부동산을 찾아보니까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사라고 얘기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승군, 만촌동 범어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체가 돈이 많은 사람들하고 거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비스 마인드 도 없고 스로 불친절 하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좀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옛날 원룸이다. 원룸에 8가구가 있다. 8가구 중에서 최소 기본적으로 2가구 이상을 전세를 받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2가구 이상 전세를 받았다. 8가구의 매가가 지금 가격이 상승해서 10억 15억 이라고 봅시다. 15억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는 분들이나 얘기를 해본 분들은 적어도 2억, 3억. 예전이었으니까 3억짜리 원투룸, 쓰리룸에 살고 있고 그게 6억입니다. 그리고 대출 기본적으로 다 받죠. 우리가 원룸, 다가오주택 같은 경우는 아니 농협이다 세마을금고다 해서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대출이 많이 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금용보다는이금용에서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증결로 해서 기본적으로 7억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7억에 대한 대출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7억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6억과 7억 현재 얼마입니까 13억 이에요 근데 예전에 15억이 됐던 거래가 됐던 간에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1회 2회 3회 예전 경매 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느정도 괜찮으면 유찰이 안되고 낙찰되는 경우 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2회 정도 3회 정도까지 유찰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에 살고 있다. 한 푼도 받아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승구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주가 의사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다. 다른 건물도 가지고 있다. 빌딩을 가지고 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얻는 건물을 팔라고 내놨는데 생각외로 안 팔려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승구 만촌동에는 산 밑에 원룸이나 나가구 주택들이 상당히 많죠. 예전에는 금액이 올랐는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 상권이 없고 만촌동 아니라 만촌동 할아버지가 와도 거래가 안됩니다. 그리고 군물주가 의사고 고액의 연봉자고 다 필요없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팔려고 했는데 팔 안팔려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돈 회전이 안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중견건설사들 자빠진다 하죠. 중견건설사들 자본금이 최소 2 0 0억을 가지고 있는 중견건설사가 자빠지는데 의사고 이 많은 사업가고 다 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10억 했던 원룸 건물이 지금 15억이 되었다. 15억인데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안 팔린다. 그리고 전세는 7억, 대출은 마찬가지 7억.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1차, 2차, 6, 3차까지 유찰이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정리가 안 되는 마당에 경미처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은요,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스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한테 득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소주 한 잔도 안 사고 커피 한 잔도 안 삽니다. 득이 되는 사람들과 놀죠.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가 있는 게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등기는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6세대든 아니면 8세대든 거기서 두개 이상의 전세가 설정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설정을 안 하는 사람도 많죠. 왜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이 사람은 어디 의사기 때문에 등기상에 한잡한걸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괜찮습니다 부동산에서 그 책임 안지죠 결국 경매에서 너무 갚으면 서류로 모든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마찬가지 지금 이 분야 할인 판매 모든 것을 영상으로는 올려 드리지 않지만 제가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 서류입니다 서류가 얘기해 주는 것이고 부두상이 얘기 저를 믿으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 녹취를 해서 주인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전세권 설정이 한 개뿐이 안돼 있는데 전세가 몇명 살고 있느냐. 그 전세를 두 개, 세개 살고 있으면서도 아유 전세 한 개뿐이 없다. 등기상에 아온게다 라고 얘기했다면 얼마든지 도를낼 계획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다꾸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등기상에 전세가 있고 없고는 서류상의 문제지만 주인이 거짓말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입자들 중에서 전세권이 몇 개나 설정되어 있고 전세권이 설정이 안되어 있어도 몇 명이나 전세를 살고 있느냐 한 번씩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했을 때 핵학군 때문에 실제 만촌동에 들어가서 전세를 얻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촌동이든 범부동이든 하지만 현 상황은 눅눅치 못하는 상황이고 다양하게 급변하는 부동산 상황에서 한 번씩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상들은 실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했거나 아니면 실제 일어났거나 실제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 대구에서 사건화가 많이 됐던 얘기들을 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옛날 뉴스를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없는 건물 전세권 터져서 100억이나 50억 아기를 찾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니다.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는 구두상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서류가 말해주는 겁니다. 원에 원룸 건물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원룸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기본적으로 전세 두개 이상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건 원칙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개도 불안할 수 있다. 그리고 구축 다가구주택 건물들 시세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신축도 마찬가지 기본이 전세 두개 이상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중요하겠죠. 이런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나의 재산과 연관된 것이고 돈과 연관된 것인데 돈을 지키고 싶으면서도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고 좋은 매물이 내한테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항상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수천 수억을 보내볼 수 있는 시점에서 막연하게 공짜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하고 얘기할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얼마 전지 상담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